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좀 재미난 아이템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이 블랙호크사에서 나오는 그 TLR1 라이트를 장착을 한채호스터에 글록이나 P320을 장착할 수 있는 홀스터에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블랙호크사의 옴니보호 홀스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제가 오늘 이 가지고 나온 이 제품은 그 블랙호크사에서 나온 옴니보호 제품은 아니고 알리익스프레스 나오는 제품입니다 가격대는 확실히 정품보다 쌉니다 싼데 과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품보다 정말 그 좋을지 좋을지는 않겠죠. 레플리카 제품들이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얼만큼의 뭐 가성비가 있는지 우리가 흔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은 홀스터들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어, 아모맥스라는 회사의 홀스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과연 이 제품도 오리지널과 비교해서 어떤 정도의 퀄리티 또 작동성은 이상이 없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패키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져 있고 지금 보시는 이 종이, 이 종이 블랙호크라고 하는 종이에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흡사 누가 모르는 사람, 저같이 이, 이 실제 뭐 제품의 완성품의 이제 정품의 이 케이스라든지 이런 걸못본 사람들은 정품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 옆에 보면 뭐 로우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지금 이쪽 종이가 살짝 찢어졌는데 뭐이 종이를 이렇게 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홀스터와 홀스터에 있는 부품들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케이스를 열어보면은 지금 이 본품, 본품이 하나 있습니다. 본품이 하나 있고 고고 외에 본품에 들어가는 여러 어 옵션들 기본적으로 조립이 다 되어 있고 아마 스페어 파트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벨트 음. 벨트를 장착할 수 있는 클립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벨트 끈에 거는 방식과 요거는 그냥 위에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벨트에 거는 방식, 어, 요두 가지 클립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어, 이 지금 이 벨트 위에 이렇게 거는 방식은 요게 상당히 좀 물러요, 무른 재질이라서 뭐딱 장착을 했을 때이그 이 흔들림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클립 형태로 고정되는 이 방식으로 어, 연결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립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자 제품을 제가 이렇게 벨트 클립식 요 클립을 장착을 해서 왔습니다. 장착을 해서 왔고 기본적으로 이제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어, 생겼습니다. 기존의 이제 오리지널 제품과 비교해가지고 실제로 오리지널 제품들 그러니까 실제 정품을 어, 가지고 계신 분은 뭐 확연히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유저들이 정품을 또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거를 많이 구매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제 블랙호크 사의 정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이 갖고 있는게 정품이고 이쪽이 갖고 있는게 어 가품이에요 가품이기 때문에 색깔, 색감의 차이는 살짝 보이고요 색감의 차이외에 뭐이 재질의 차이 이 지금 정품같은 경우는 요 위에 이 부분이 이렇게 고무같은 형태로 붙어있는데 요 부분도 고무 재질 느낌은 나는데 조금 고무보다는 플라스틱에 가까운 고무 느낌이 납니다 근데 뭐 실제로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지금 약간 조금 회색빛이 나는 거랑 약간 블랙빛이 나는거 요 차이 그리고 뭐클 버튼 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좀 확연히 차이나는 부분들이 뒤쪽에 이 각인 부분들이 정품과 가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 저기 참고 영상으로 지금 계속 여러분들께 보여주는데뭐 정품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그 양각 튀어 나온 각인들이 선명하게 잘 나와 있는 반면에 어 레플리카 제품은 양각이긴 한데 레이저 프린터 같은 걸로 지, 지지 아 레이저 프린터 같은 걸로 좀 지지지 않았을까? 튀어 나오긴 했습니다. 튀어 나오긴 했는데 뭐고런좀 차이는 있고 뭐 작동이나 기능의 차이는 뭐 딱히 모르겠어요. 음, 지금 제가 그 글록 어 GHK 글록 17잼 3에다가 어 TLR 1하그니까 플래시 라이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해서 지금 레플리카 제품에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어 떨어지지도 않게 잘 장착이 되고요. 유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클립을 누르면은 어 빠지는 방식이 정상적으로 빠지게 되고요. 어 오리지널 정품 제품도 마찬가지로 꽂게 되면은 이렇게 어 떨어지지 않고 당연히 잘하죠. 정품도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살짝의 유격이 있거든요. 유격이 있는데 레플리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살짝 유격을 보입니다 단지 이 레플리카 제품이 알레스 파는 이 제품이 처음에 체결을 할때 조금 빡빡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금 오리지널 제품은 어 많이 사용해 보셨던 홀스터고 지금 이 제품은 어 지금 새 제품을 까서 그대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빡빡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우리가 이 이옴니보 홀스터 락기능이 있죠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어 총에 홀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야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서 빼야 총이 빠지게 됩니다 누르지 않고 그냥 빠지면 안빠지게 되어있죠 근데 이게 손가락이 긴 사람들은 괜찮은데 짧은 사람들은 이게 좀 짧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런 어 세심한 부속들도 다 포함하고 을 있어요 손가락 길이에 따라서 뭐 짧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긴긴거 있고 두가지 클립도 같이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저는 긴 거를 꼽으니까 조금 더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긴 거를 꼽아서 쓰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 벨트에 한번 장착을 해서 한번 실제 장착을 하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그 옆에 벨트에 요런 식으로 어 장착을 했고요. 지금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장착을 했고 지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벨트가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이렇게 좀 흐물흐물한 이런 벨트를 쓰고 있어요. 오일 벨트인데 어요 벨트 말고 좀 딱딱한 벨트를 쓰셔야지 좀 고정이 잘될것 같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벨트는 요런 식으로 어 힘이 유격이 별로 없는 벨트 힘이 별로 없는 벨트라서 조금, 요렇게 흐물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이 벨트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어, 고정은 그좀 참고를 해서 봐주시고요. 지금 요 벨트에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옆에서 보면은 지금 아제 배를 보지 마시고, 어, 호스를 보십시오. 옆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그래서, 어, 뺄때 클립을 누르서 요렇게 뽑아서 사용을 하면 되죠 그리고 장착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지금 이 벨트가 이래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데 이런 느낌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면 뭐이정도 그래서 내가 소리 춤에 맞게끔 이렇게 장착이 가능하다는 거 어, 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파는 그블랙오크 옴니보 홀스터 어, 카피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음뭐 가격대는 4만원대요 4만원 초반대 형성되어 있고 무료배송이고 배송은 제가 구입을 해보니까 뭐한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미국에서 오리지널 제품을 사도 최소한 2주 이상 걸리고 어,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도 이 정도 걸리는데 기본적으로 스페어 부품들을 한 두벌 정도 제공을 하고 클립 같은 경우는 요렇게 벨트 클립식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냥 이렇게 벨트 위에 걸어서 쓸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외형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은 뭐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 뒤쪽에 이그 양각각인의 스펠링이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레플리카 제품들은 그거는 제가 어 이렇게 참고용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뭐 이거의 판단은 뭐 제가 뭐 레플리카를 사라 라고 이렇게 조장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음 한번 이런 제품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업에 계신다든지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 어, 경찰, 어, 경찰 분들이나 군인분들은 어, 레플리카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오리지널 제품을 구매를 해서 쓰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제가 블랙호크사의 홀스터를, 글록홀스터를 여러 개 사용을 해보고 있는 어, 경험으로 어, 레플리카 제품은 이게 처음이지만 솔직히 이 뭐 카이덱스 홀스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그 ABS 수지로 이렇게 플라스틱을 사, 그 압력에서 눌러서 찍어내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의 홀스터들은 퀄리티가 <웃음> 저는 그렇습니다 퀄리티가 뭐 레플리카나 <웃음> 오리지널이나 뭐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 퀄리티가 어느 게 좋고 나쁘고 그런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저같이 에어소프트 유저들이나 이렇게 비비타 총을 가지고 슈팅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코스프레를 하는 분들에게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다음 이 시간에 어, 또 다른 재미있는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